오늘은 해외에서 물건 넣온 재밌는 장난감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DJ로 만들어주는 하스브로사의 드랍 믹스라는 제품이죠 간단히 소개하자면 카드를 올려놓을 수 있는 턴테이블에 안드로이드나 아이폰을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지멋대로 카드를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음악이 믹싱되는 신박한 제품입니다 원래 정가가 99달러에 판매되는 상품이었는데 4월 어느 날에 19달러로 할인 판매한 적이 있었죠 그때 아싸리하고 구매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구매한 제품과 동일한 제품이 대략 36달러 정도에 구할 수 있겠네요 물론 직배송은 안되기 때문에 배대지는 필수입니다 구성품을 한번 봅시다 배송비까지 포함하면 약 3만원 정도의 구성치고는 박스가 제법 큽니다. 예전에 돈 몇만원 주던 부루마블급의 보드게임 크기라고 봐야겠는데요. 박스 뚜껑을 까보면 존나게 자유로운 포즈의 턴테이블이 보입니다. 근데 뭐 이렇게 빼기 어디다 마치 카이바 앞에서 카드 듀얼을 해야 할것 같은 유이왕 주인공 같은 기분을 뒤로 하고 마감은 괜찮은데 재질이 좀 싸구려 불량식품 같은 느낌입니다 플라스틱이라는 소리죠 그렇게 고급진 느낌까지는 안 들고 원가 절감 때문에 플라스틱을 쓴것 같은데 조금 신경 써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턴테이블 뒤에는 블루투스 연동을 위한 AA 사이즈 건전지 4개가 들어갑니다 제가 구매한 드롬믹스에는 기본 카드팩이 40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까보니까 10장씩 4팩이 들어가 있네요 사실 이게 전부긴 한데 간략한 구성을 봅시다 턴테이블 카드팩 4쌍 의미를 알수 없는 설명서들 아니 근데 배터리 정도는 기본으로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일단 구동을 하기 전에 휴대폰이나 태블릿에서 드라믹스 앱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런 이미시한 국내 플레이스토어에는 없습니다 국내에는 정발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 플레이스토어를 써야 하는데요 이럴 때는 구글 미국 계정이 필요합니다 결국 휴대폰 vpn을 써서 지역을 미국으로 돌리고 미국 계정을 개설해서 미국 플레이스토어에 있는 드랍 믹스 앱을 다운받습니다 미국 플레이스토어는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하면 나오니까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앱을 설치했으면 드랍 믹스 턴테이블과 휴대폰 또는 태블릿을 블루투스로 연결해줍니다 뭐 연결은 잘 되는 것 같네요 자 그럼 시작하기에 앞서 믹싱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죠 턴테이블을 자세히 보면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의 의미를 알수 없는 인디케이터가 있습니다 이건 뭐 단순하게 데코레이션은 아니고요 각 음향 파트를 지정하는 인디케이터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락밴드를 한번 생각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밴드를 구성하려면 베이스, 드럼, 일렉기타, 보컬은 거의 구성의 기본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걸 쪼개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군요. 대체적으로 노란색은 보컬이 되겠고요. 제가 구매한 기본 팩에는 칼리 레이저슨의 콜미메이비,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가수인 시아의 샹들리에 등 다른 음향을 제외하고 보컬 파트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빨간색은 주로 현악기나 일렉기타 키보드 건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도 빌보드 차트의 유명곡에서 샘플링을 따온거라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는 노란색과 빨간색이 섞여 있으니 보컬 카드나 일렉기타 카드를 놓을 수 있다는 소리가 되겠죠 나머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란색 카드는 대체적으로 드럼과 같은 타악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베이스와 비트를 맞춰주는 음향 역할을 하죠 초록색 카드도 파란색과 마찬가지로 음악의 베이스를 깔아주는 현 악기나 건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간혹 이렇게 4개가 세트로 들어있는 카드도 있는데 그 음악을 위해 미리 믹스된 음향 구성이라 보시면 되고 이렇게 흑백 카드도 있는데 기타 음향 효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백문이 불혈견이라고 잡소리도 얼추 끝났으니까 본격적인 음향 믹싱을 해보도록 합시다 참고로 모든 유명곡들의 음원 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영상이 언제 잘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뭐 운이 좋다면 그대로 갈수있고요 일단 드럼 믹스 앱을 열고요 모드를 선택합니다 모드는 2대2 배틀이 가능한 버서스 모드 최대 5명이 참여하는 파티 모드 퍼즐처럼 카드덱을 구성하는 퍼즐 모드 그리고 프리스타일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프리스타일로 해보도록 하죠 프리스타일 설정에는 bpm과 음색 조절도 가능합니다 일단 베이스가 될 카드를 먼저 올려봅시다 이제 현악과 건반 차례입니다 마지막은 보컬이 될지 또 다른 악기가 될지 직접 선택하면 됩니다. 오꽤 들어줄만 합니다. 자 여기서 방구석 파티의 하이라이트를 열도록 합시다. 저도 모르게 비트를 타버렸는데요. 비록 재질이 싸구려 플라스틱이라 장난감 같은 느낌을 지울 순 없지만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는 물건입니다. 이게 3만원이라면 거저받았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요. 믹싱하는 도중에 음향이 어색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건 전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조화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더 재밌는건 제가 가지고 있는 40장의 카드팩 모두 각자 음향에 조화될 수 있다는 점이죠 친구끼리 캠핑 나가서 드랍 믹스와 스피커만 가지고 파티를 열어도 될 정도의 수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취향이라서 하스브로의 다른 믹싱 카드도 주문해버리는 충동구매를 했습니다만 뭐 예전에 포켓몬 카드 모을 정도의 가격이라 크게 무리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세일을 해서 20불 언저리에 구매했습니다만 여기에 포함된 다수의 음악 콘텐츠를 생각하면 굉장히 메리트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뭐 배송비 포함해도 30달러 밖에 안되니까 굉장히 쉽고 간단하며 가격 부담도 적은 장난감이라면 마다할 이유는 없겠죠 나중에 리얼 턴테이블을 돌리시길 원하시는 DJ 지망생 분들도 음향의 조화를 미리 구성한다는 느낌으로 접근해도 될 정도로 높은 수준의 컨텐츠를 보여줬습니다. 국내에서 구매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지만 만약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면 하나 정도는 구매해두시길 권장하고 싶네요. 오랜만에 비트를 타서 너무 흥이 돋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죠.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이만 남은 비트를 때리면서 영상 마무리하죠. 감사합니다.